입고 후핫 구간에서 오일 상태 및 레벨을 확인합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상태는 양호해 보이며 레벨은 약간 낮은 편에 속하네요 시동을 끄고 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될 때까지 식혀준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필터 교체를 위해 운전석 쪽 휠을 탈거합니다 언더 커버를 탈거하고요 기존 오일을 배출합니다 배출되는 오일의 상태를 보니 딥스틱으로 확인한 것보다 더 나빠 보이네요 오일팬을탈거합니다 흔적이 남지 않는 세정제를 이용해 스트레이너 및 내부에 노출되는 파츠들을 클리닝합니다 탈거된오일팬 내부 마그넷의 모습입니다 메탈성 슬러지를 다량 포집하고 있으나 큰새 쪽과 같은 이물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네요 교체될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오일팬 가스켓과 카트리지 필터, 필터 하우징 실링과 드레인 플러그 와셔, 그리고 마그넷입니다. 오일팬을 클리닝한 후, 신품 가스켓과 마그넷을 부착합니다. 기존 오일 필터를 제거합니다. 13년식부터는 u SM3 초기형과 다르게 필터가 측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일팬을 개방해야 필터 교체가 가능한 초기형과 다르게 오일팬 개방 없이도 필터 교체가 가능하죠. 하우징 실링은 신품으로 교체 후신유를 발라줍니다. 장착 전 신품 필터 실링에도 신유를 발라주고요. 하우징을 장착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오일팬을 장착합니다. 고정 볼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정확한 토크로 체결하고요. 원을 그려가며 조임 토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재사용은 금지입니다.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은호 삼성 전품 CVT 오일입니다. CVT 변속기는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와 비교해 원리나 요구되는 마찰 지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규격에 맞는 전용 오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동을 걸고 신유가 잘 들도록 변속을 진행합니다. 유온도 함께 올려주고요. 오일 온도가 체크 구간에 들어오면 딥스틱을 통해 레벨을 확인합니다. 약 90% 정도 세팅되었습니다. 탈거했던 휠을 토크체결합니다. USM3에서 배출된 c b 이트 오일의 모습입니다. 우측은 기존 사용류, 좌측은 침유의 모습입니다 교체된 부품들의 모습이고요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하네요 진단기를 통한 DTC 체크를 끝으로 작업은 종료입니다